지난 28일 강서구청 지하 2층 강당에서 화곡도 마곡된다, 화곡일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화곡일동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용역사에서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과 특례사항을 설명하며 모아타운 후보지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어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돼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해답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모아타운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모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모델로 강서구 화곡 1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